안녕하세요. 이게 닭고기, 뭐라고? 크림시티, 크림시티, 스투 스파게티. 다시 어? 해봐요. 뭐라고? <웃음> 크림시티 스파게티. 응. 크림시티 스파게티. <웃음> 응. 응. 오늘 내가 머리 뜨라고 처음 만들어봤어요. <웃음> 근데 맛은 좋아요. <웃음> 응. 먹으면 되 이제 먹어봐. 닭다리 3개. 여기 하나 다듬아 놓은 거고 뼈를 빼야 돼이 뼈뼈기가 좀 까다로워 그냥 뼈채 그냥 넣어버려도 되겠다 나중에 응? 뼈 빼기 힘드니까 응. 뼈채 넣어도 돼잘르면 되거든 이렇게. 됐어. 잘 뺐네? 응? 잘 뺐어 <웃음> 좀 큼직하게 이렇게 써면 이었으면 여기 밑간을 해야 되거든 음. 소금이좀 넣어주고 람은1티스푼만큼또 청주도 좀 넣어주고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놓는 거야 됐어? 은두개큰거 음. 아닌가 몰라? 안안 크. 람은이사 음. <웃음> <웃음> 겁나 큰데? <웃음> 이게 안 크다고? <웃음> 와. 블로커리는한입 응? 먹을 만큼 한송이서게 따면 되겠다 응. 응. 한번 먹을까. 따는 게더 이쁘네. 응. 따는 응. 게 이뻐. 이것도 아까우니까 더영양가 응, 좋으니까 하나 다는 더많을것 같나? 양파? 응. 이렇게 넣어보자고. 끝났어 뭐가 다다 다 큼직큼직해요 음. 이거를 이제 사, 사용을 좀 여기다 할 거예요 맛있는 거를 볶음 넣르고손 뽀끝에? 버터 녹는 시간이 좀 걸려 얘를 먼저 녹여야 되나? 응 음, 녹여 나 음. 버터 녹았어 이제 고기 부어버려 음. 부어! 굳어. 응 어. <웃음> 아 이거 하나 사가지고 고생하네요 제 <웃음> 프라이팬에 다가 해도 편한데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볶아 채에도 넣고 네. 완전히 감자탕이 돼버렸어 <웃음> 어. 그렇게 볶서버리면 <웃음> 브로콜리가 다부서져지잖아 닭탕이 됐다 닭탕이 됐어 이거요 기계 사가지고 이거 처음 지금 해보는 건데요 맛이 있을라니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보기에는 맛있어. 사가지고 몇달 동안 그냥 응. 구석에 있다가. <웃음> 야, 감자 때문에 한참 볶아야겠는데? 그죠? 감자 크죠? 아닌가? 괜찮나? 이제 그거 넣게 그냥 응. 넣어버리게? 이제, 이제 넣는 거야, 좀볶다가 음. 우유 500. 500ml. 와, 그게 뭐냐. 잠깐만. 얘는 몇 ml래? 이거, 이거 몇 ml야? 한번 20, 봐야겠다. 200ml야? 우유 생크림도 200ml라게 200ml 라게 어, 200ml 500ml 부어야 되는데 이게 250ml인데 아 이게 두개 부어야 되는데 하나만 그냥 하나만 하나 해요 하나만 해 어. 크림 음. 아까우니까 털어 음, 됐나 음. 이제 뚜껑 덮으면 되나 음. 그럴싸하네 그래도 내가 닫아줘요? 난리네 난리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하래잖아 이렇게 응. 해서 이제 잠깐만 이거 취소하고, 취소하고. 용류 20분. 20분에 맞추래 음, 그리고 그거 된 거예요? 아니 압. 암... 저압으로 암력. 선택하래 압력 압력을 간 저압으로 간 하래 이거 어? 왜 이거 안 되냐? 운이 돼버렸네 잠깐만. 아 이제 올라가죠 여기서. 아 저압으로 하려는데 지금 고압으로 돼 있잖아. 음. 이게 저압이야? 여기? 응. 어. 얘가 저압인데. 어. 전부 여가 기 있었잖아. 응. 어. 다시 해볼까? 야구로 하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그 예약이야. 에헤 이건 예약이라니까 뭘... 치선 치수, 눌러 그러니까. 어. 근데 왜 이게 일 일로 해야 되는 나나? 그러니까 로안 가네.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뭐지? 압은 이게 거의 자동 설정 같았었는데 얘누르면 이거 봐봐 응? 왜 압이 안 바뀌냐? 응 이제 바뀌었다 어, 이제 저 압으로 가잖아 이거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되나 본데 또 압으로 다시 얘가 고압이 그 저압이 아니라 약으로 선택하려는 거아니야저기 매뉴얼이 잘못돼 있는 거아니야 그냥 해놔 응, 그냥 이렇게 해요 아다 됐나? 응 어. 1분 1분 남았다는 아니야,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다된 거예요? 어. 아이김 뺄까? 네 이쪽으로 돌리면 돼, 이쪽으로. 반대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돌리라고, 이쪽으로. 꽃솥내가 솔솔 나는데? 응. <웃음> 다 빠졌나? 빠고 있잖아, 지금. 됐나봐? 아 지금 빻고 있어. 완전히 빠지다며. 어, 냄새, 와. 냄새 좋은데? 응? 그래? 됐나봐, 이제. 아 꽃솥 냄새. 어. <웃음> <웃음> 이거 됐어 아 이게 이게 쏙 들어가네 음, 아 여기 쏙쏙 음, 음, 떨어지네 어 음. 짜자자잔 오잘된 건가 잘 됐어 와 반죽 이게 지금 크림이 생크림 좀더 들어간 거야 음. 안 그러면 더 텁텁해야 되는데 맛있겠는데 맛좀 한번 볼까? 소금 넣어야 돼. 아 소금 넣어야 돼요? 음. 어쨌든 그게 좀 부족하다 했어.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조금 좀 더좀 생크림을 좀더 넣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넣네. 우메. 우메 커버. 파슬리바루좀 뿌리는 거야. 그래서 한데, 음. 그래서 해 됐어. 그리고. 쌍쌍살 뿌리고 됐네? 응 됐어 많이 뿌려 응. 얼른 됐어, 와봐 다 와봐 됐어 맛있어 빨리 와봐 <웃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본 뭐, 무슨 몰라 나 이름은 닭고기 스튜 <웃음> 닭고기 크림 시트 어, 스파게티 <웃음> 스파게티 고소하 맛있어! 면느기를잘 했다! 응! 국물이 더 맛있다! 야, 면, 이거 많구나 여기! 응! 응 국물이 오륙, 맛있네! 5, 6인분인데? 응. 응! 국물이 되게 고소해! 맛있어! 응! 국물이 맛있네! 응. 국물이 맛있어! 닭고기! 어! 진짜 맛있다! 응! 어머니가 좋아해 주는 맛인데? <웃음>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 응? 대한민국에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일도 없거든. 노래 가사야. 음. 어나 이렇게 국물이 맛있지? 아 국물 잘 됐어요. 너무 뻑뻑하면 먹기 나쁠 것 같아. 음. 맞아. 뭐돼 니조또? 음. 발음이 <웃음> 무슨 뭐? 니조또래? 음. 이런가? 하는 것 같아. 아 알아. 이름 너무 힘들어. 음. 음. 아 오늘 메식했네. 길게 저거 쓸만한데 괜찮네. 음. 음. 사람들 치면 환장해 볼고구마 애들 좋아하다 이거 응. 애들하고 응. 우와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 <웃음> 그 먹어 배불 아까 순대 먹고 밖에서 사먹는 거 보다 훨씬 맛있는데